저는 1차 방어작용으로 비트기적 방어작용이고요오 잘하네 가에서 가에서 얘네 사온 무슨 생선이 아니라 불러일으키는 걸 주체내요 그렇지 나 에프 성체보니에 대해서는 제거되고 그렇죠 응? 네, 네. 그리고 가에서 세계내수로 비트기의 식군자전을 제거되고요 응? 자해서 세균은 항체랑 결합하잖아요 항체 그렇지 틀렸지 이 네, 항체는 몇 차반이지? 응몇 차반 응이지 어우 잘했어 잘하네 그러지. 너무 잘해왔네 염증반응이랑 생성.. 히스타민 분비 지방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분비한 다음에 이 히스타민이 모세혈관 확장되게 하고 이걸 통해서 백틀 받아서 지금 저아먹니까그나요아 너무 잘했어. 너무너무 잘했어. 아, 어.. 림프고 가나이 림맬스시오. 얘는 세포독성 칠인 얘는 벽세포랑 현주세포로분하니까 나가 가가 T림프고 가가 티림프고 응? 뭐야? 어.. 가티림프고는골세에서 생성돼서 가슴샘에서 성숙하고요. 나는 골세에서 생성돼서 골쇠에서 성숙하고요. 세포로폰 칠림은 세포 썼면은 이거에 황제 제품이 찔수 있는 어, 너무 잘한다. 그리고, 아, 제가 이번 틀렸었어요. 그리고, 옳은 것. 항원한체 반응. 항원한체 반응.